아이씨, 아! 선수 봐. 운데 나이스. 아, 몰리 핸들 핸들. 아들 우리가 빠 가는데 미리 오기 전에 먼저 주셔야 된다 자리 자리. 자리 자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해 아이고! 잡을 땐 최대한 켜주시고 공간을 100% 활용을 하시라고 짝짝짝 <Meeting> <놀람> 저기 야 1차에서 압박을 해 주셔야 돼. 없어. 네, 네, 뒤. 에방 야, 여기 원석아. 려려 여기. 려 빨리 줘야지, 형님. ]nn.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이래 반칙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 뒤로 가운데 번은 되겠다 지금 많다, 그럴 때는. 우리 또드가다가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역할을 시. 안 한다고 여드가나서뭐 <웃음> 거기 스피드. 아, 세레를 해야지. 세를 해야 눈줄지 아. 아유 다행이다. 는 너는, 너는, 너는 할말 없어. <웃음> 잡을때는 최대한 동을 활용하시고 압박을 해주실때는 수비할때는 바짝바짝 압박을 해주세요 못봤서못서 아, 오오리리리리리 <웃음> <웃음> 뒤, 뒤, 뒤. 뒤, 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아, 아. 줘,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줘야 돼, 그냥. 빨리. 간한 빨리 줘야 돼, 제대로 해봐. 차량에? 그럼. 어 그래 그래 그래. 멋진 걸 하나 맞추라고 친하네. 이간다 이간다 또 간다 또 간다. 헌모. 숨이 말고 해 해. 아이씨. 그래야 숨이 앞에 있는 거야. 해 뒤에 있어. 해. 헤. 아. 헤이. 헤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괜찮아? 왕인처럼. 야, 가운데가 없잖아, 조우야. 한명 와라. 헤이. 헤이. 야. 헤이. 헤이. 앉아있어아아어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 아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리 미리, 리 미리, 미리, 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리 빨라요. 红军给我送<音> 위에만 있지 말고. 아이야야야 언제 가? 최대한 펴주고, 최대한. 에이, 반대, 반 야, 야. 무조건 옆에, 옆에. 다 보시고. 펀줘 펀드, 수비. 그렇지. 자, 후, 후, 뒤. 자, 후, 뒤. 자, 후, 뒤. 자, 후, 뒤. 자, 후, 올 자, 형님 바로 그거요서 있는 게 아니다. 닙공간으로 움직여서. <목소리> 예, 예, 앞에 뛰지 어, 어. 마. 의 없어. 아, 야, 야, 야, 야. 나, 씨, 아, 이 쇼지를 아, 너사야이 야. 나인 이 야, 지기 와. 진만들 다시 받고. 자마 야. 야! 빨리. 뒤어야지 아, 아! 아, 교육기 치료, 교기치 내라고! 아우! 봐아 에잇! 마 야, 왜 이렇게 패스왜 이래? 다리. 보고 가, 보고! 뒤도학 네. 방! 방수, 방구소 라인! 네. 공간! 라인! 좋아요, 저! 차로! 밑에 내려와도 안 두고! 아, 어, 다시 불러 불러 아, 야, 야, 야, 천래 야, 아, 또, 또, 아! 이하루 아, 형아 아, 형님, 야야어 <웃음> 영수형 내려 와서 받아줘야 돼. 다려 와줘야 돼. 전체적으로가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는가데로가멀로 가는 거. 가운데가가로 가는 거. 가운데 거. 가로가로 가는 거. 가운 가는 거. 가가가 네. <웃음> 아니 괜찮으 그걸로 해? 블랙쓰어, 야, 오른쪽이다. 오른쪽 주워, 춰. Uh. 아, 아, 아, 치워, <목> 아, 죽인다. 어, 왜 에이, 어이, 아, 아, 감지 여기.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그렇지, 아아 아이고. 아, the... 네? 아 살짝 살짝. 고고고 사이드. 그렇지. 사람만. 안 사람만. 한한 빨리 쉬어 빨리 빨리 쉬어 빨아빨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좀 위에서 가만히줘야되데 <목소리> 없어야 돼요 뒤에서 봐도. 봐봐, 야, <목장> 야, 빨리 와! 빨리 와! 야, 빨리 와! �まあ. ]AH yeah. 야, 빨리 <목장> 와!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야, 빨리 야, 가봐 가봐 그렇죠. 앞에만 있어요. 서만형, 서만, 서만서 배설 여가지마. 서 있어, 서 있어. 응. 못 돌게. 종민이, 응. <웃음> 종이한 번.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빠지려. 터져, 터져, 터줘 간다, 간다. 자유롭게 하지 마, 눕어줘! 가운데봐, 가운데 네. 네. 가운데봐! 네. 네. 네. 야, 드레, 네. 가운데, 여까지! 아 드레, 드레, 드레. 둘, 야, 걸, 걸, 우리 꼴, 우리 꼴! 주루 반칙 아니여? 주루링 반칙! 연습이, 연 연습이! 앞에 나가는 여기. 게 아니라 아, 가야죠, 야, 가야지. 기 가야지. 형님 가야지. 거기 가? 가. 패스하고 움직이 아, 가만히 있지 말고. 형님, 형님 빠져 줘야지. 거기. 다돌아 돌아서. 돌아서. 다시. 아, 멀티플레이. 야, 먼저 가 아아니 <에 inm sealing> <tomar 기> <mono> 아 아, 죽인다. ]atar. 안예 예, 예. 예.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그아이아 아아아 까비 지아 야어 넣어. 던져라. 야! 너 고만해, 임마. 나좀 이 나! 헤이! 헤이! 이렇게 빨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좀 이선에서 가만히 줘야 되는데. 밥 사이드야. 뒤에서 봐도 봐봐 아, 빨리 좀 아, 봐봐 허락이 무드가 되나좀테스 해봐 쉴게 쉴게 쉴게 쉴게 게야 벗어봐 천천하 천천 천천하 지금 헤이 헤이 도 아시. 야 우리 골, 우리 골, 블루링 반칙 아니야? 아니, 아니, 다시. 블루링 반칙. 연습이, 연습이. 연습이. 형님, 뒤에 안아야지, 안아야지. 가는 게 앞에 나가는 저기. 게 아니라. 아, 가야지, 저기. 저기. 가야지. 형님. 저기. 형님이 가야지. 야, 왜 거기 야, 막 가봐. 패스하고 움직여.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야, 형님, 형님 빠져줘야지. <목소리> 거기에 있어서. 자, 거돌아서돌아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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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펴주고 펴주고 헤이 차를 내려와야 돼 그래야 간다 그쪽으로 자 에이!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에이! 자기 자리 좀더. 가봐! 속초하자 앞으로 가 앞으로! 2대1 아이고, 아니야. 아. 좀 펴주고 어, 가, 가, 간다 간다 좋아 좋아 여기있게 여기있게 트렌시오로 내려가 주쇼 믿드 없잖아 절대가 아 자, 자자자 자, 내려 내려 내려 야, 천천히 내려 효과 만이 나쁜 거 서비 아니 누가 우리가 가운데서 <목소리로> 아수고했어 개한 마리 삶는겨고소 땄습니까? 땄어. 친구. 형님 욕 보시죠? <웃음> 야 막걸리에 그냥 또박 쪄놓고 이게 자꾸 바꾸면. 쪼박 쪼박 쪼박 쪼박 쪼박 쪼박 쪼박 쪼 형님 박 쪼박 쪼박 쪼박 쪼박 쪼박 쪼봐 형님 쪼박 쪼박 쪼박 쪼박 쪼박 쪼박 박 쪼박 쪼 찍어줘봐요 형님 아 이랬어 왜? 너 왜? 이